1호다 내가 오, 제 자리입니다 오! 세우스가 뒤에 앉으시네요 좋은 자리 빨리 맡았어 아 이게 지정석이 아닌가 보죠? 아니야 작년에도 여기 앉았어가지고요 앉은 사람들 그대로 한, 앉아 발 받침대인가 보죠 밑에 어떤가요 밑에 거기 네. 있어야 된다 지금 다 있잖아요 왜다 있는 거예요? 편나게 가려고 누워서 안락함. <웃음> 뒤에는 아. 주로 누웠잖아요. 뒤에는 저희 상수형. 상수형 타고 이쪽에 피렐라. 여기에 헝곤이요. 고참형들은 이제 제일 앞에 타시더라고요. 멘디 는 선수들은 다 조현차 선수들. 자욱이. 아. 자욱이가 멘디 맨디... 멘디였어요. 왜 멘디 맨디..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아, 진짜 돈 주고 산 거예요? 당첨, 당첨. 아, 당첨됐어요? <웃음> 살려네아지오징 네. 어, 오랜만인데, 너무. 음, 가고 싶었습니다. 잘되녀 What's, what, what's n s 5 p l a t 네. 안녕하세요. 버스도 새로 바꿨잖아요 처음 타보시겠네요. 네. 네. 올해 또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파이팅 아. 새로운 버스를 어떠신가요? 근데 바뀐, 바뀐 거보 버스 좋은데요. 이거 뭐예요? 냉장고 오댑터도생겼다 그렇죠? 네, 여기 네, 생겼어요. 원래 음, 음, 음. 없 네, 원래 없었어요. 네, 들어왔첫 원정인데. 네, 너무 네. 설레네요 먼저. 자, 네. 어.